여보, 반찬이 이게 다야? 어? 아, 여보, 이번 때 생활비가 얼마 없다고요 밥다 먹으면 주말이니까 애들이랑도 좀 놀아주고 있다가 심부름 좀 하세요 알았죠? 응 어휴. 아빠, 이리로 와! 안돼 심부름 나온 거잖아 엄마가 사 오라는 것만 사 와야지 싫어! 마법의 공주 사줘 절대 안돼 그리고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 버릇이야 싫어싫어싫어 싫어. 사줘 사줄 수있잖아사줘사줘사줘사줘사줘사줘사줘사줘사줘사줘사줘사줘 사주+ 사주+ 사어 사주+ 사주+ 사아 사주+ 사주+ 사어사어 사주+ 사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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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데? 그때 같이 갔었는데? 전여친이구나? <목소리> 나가 당장 꺼져!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어? 아빠 왜 여기서 자? 미아야 방이 너무 더웠어 나와서 자는 거지 뭐? 어? 아빠 오늘 저녁에 영하 5도까지 떨어진대 아이, 그래도 춥구나 걱정해서 고맙다 역시 아들밖에 없어 어? 아빠 아들 아빠 용돈좀하 그럼 그렇지 얼마나? 만원이요 엄마는 안 주시는 거 알잖아요 자 여기 만원 <웃음> 감사합니다 아, 역시 아빠는 조금만 잘 구슬리면 용돈 준다니까 <웃음> 어, 어, 역시 내편 들어주는 건 우리 집 망고밖에 없구나 내가 걱정돼서 온 거니 우리 망고야 <웃음> <웃음> 이집에 내 편은 없구나 오, 추워 여긴 안 되겠다 창고라도 들어가서 자야겠어 추워 추워 오늘은 창고에서 자야겠다 음, 음? 이게 뭐지? 아, 아 머리야 아, 얼마나 잔 거야. 아휴, 꿈이었나? 음. <끝> 어! 어떻게 살아계세요? 아,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화는 풀린 거야? 그럼요. 식사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으응 음, 음. 이렇게나 많이 차렸다고? 당연하죠 우리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우리 집 가장이신데 아허이 어, 그런가? 어, 맛있게 먹을게 <웃음> 아버지 제가 웃게 좀흘어드릴게요 어어 딸 그럴래? <웃음> 저도 커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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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뭔가 이상한데. 이상한데... 얘들아... 기억 못하것 같지? 그런 것 같아요... <웃음> 어떻게 새로 <살아> 돌아왔지... <웃음> <웃음> 어, 분명 우리 가족이 왔는데... 분위기나 느낌이... 네. 왜 이렇게 오싹하지...? 음. 야빠 야봉, 야봉, 야봉, 야봉, 야봉, 야봉,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어. 아! 어, 당신들 누구야? <웃음> 어떻게 살아 들어왔지? 그러게요... 몇년전 그때처럼 죽이자고요 당신들 내 가족이 아니구나! 이번에도 또 생명보험금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이번에 뭘로 죽이지? <웃음> 안, 안 돼.. 돼. 어쩌면, 어쩌면 좋지.. 좋지. 그래. 그래. 내가 지하실의그 공간 시에 때문에, 시에 때문에 평행색으로, 평행색으로 같은, 곳에 같은 곳에 빠진 거야, 거야. 이쪽으로 간다면.. 해.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있어. 으.. 어, 어, 어? 어? 엄마! 아빠 찾았어요! 돌아왔구만 여보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아 대체 꼴이 왜 이래요 아빠! <웃음> 정말 끔찍했어 어. 무슨 일인데요 도대체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일을 겪었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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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해 주다니 우리 가족들 정말 고마워 우리 집지하에 집 지하에 다른, 다른 평행세계로, 평행세계로 이동할 수 있는 문이 있는 것, 것 같다 그곳의 인여면은 무사할까? 그리고 그 가족들은 누구였을까? 뿅뿅 뿅. 좋아요 안녕